탈미야 응? 넌 타잔이 어디까지 갈거 같아? 타잔? 목표는 100만 명 골드 버튼 정도는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제가 얼마 전에 메일 한통을 받았는데요 인력도 자본도 없는 스타트업에서 콜라보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아주 뭔가 굉장히 <웃음> 클릭하고 싶은 메일을 받았는데 아 이건 정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생산성 관리 앱 타임 포트폴리오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게 구글 캘린더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정말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도 어떤 업무를 언제 할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동안 캘린더를 열심히 빽빽히 채워가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이 쌓여온 시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실질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서비스는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같은 경우는 내가 소비 내역을 입력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알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왔는지 한눈에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은 저의 일주일입니다 평일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당연히 직장생활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을 보시면 유튜브 편집, 데이트, 독서, 휴식, 홈트, 마케팅 공부, 친구 약속,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캘린더가 타임 포트폴리오를 거치면, 짠! 이렇게 저의 타임밸런스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유튜브에 29.3% 데이트에 29.3% 휴식에 16% 독서에 10.7% 공부와 친구 약속에 각각 5.3% 그리고 운동에 4%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한 이 휴식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유튜브를 본다던가 SNS를 본다던가 그냥 진짜 좀 의미 없는 시간들을 어 흘려보냈을 때 이렇게 휴식이라고 써놨는데 생각보다 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많아서 놀랬고 또 제가 운동에 고작 4%밖에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 내가 운동을 많이 안 하는구나 이런 피드백이 되어서 어 너무 좋았어요 아이 밥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하다가 뒤늦게 밥솥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세탁기 돌아가고 밥솥 돌아가고 정신없다? 음. 저 요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왜 평소에 밥잘안해 먹으면서 왜 브이로그 찍을 때만 밥해 먹냐 브이로그 찍을 때만 밥해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있을 때는 뭐라도 찍어야 되다 보니까 밥하는 거라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퇴근하고 밖에서 한개 사먹고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고 저도 자주 그러고 있지만 아 밖에서 그렇게 해봤자 찍기도 좀 그렇고 요즘은 제 영상의 배경이 거의 다 집이잖아요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브이로그 찍으려고 밥하는 걸게 아니고 뭐라도 찍어야 되니까 밥하는 거라도 찍는 겁니다 아,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전, 응? 전, 맛있네요, 근데 이게. 오늘의 메뉴는? 아, 이거 지난주에 먹고 중독됐어요. 그게 지난주에 먹었을 때가 처음 먹는 거였는데, 아.. 어, 빠져버렸어. 아! 음! 어우, 맛있다. 지난주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또 새로 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잘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영상은 안될 때도 있고, 별 이렇게 생각 없이 힘 빼고, 재밌게, 그냥 즐겁게 만들었는데, 그또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우리의 라이프 아닌가. 네. <웃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직장생활 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좀 쉬고 거의 이제 일요일날 편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촬영할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밤이에요 퇴근 후 밤이라서 밤 되면 세상이 또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좀 약간 진지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밤이 너무 좋아요 뭔가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새벽 시간도 너무 좋은데 밤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밤을 저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이 밤이 주는 그런 센치함과 뭔가 그런 그 감성 있잖아요 감성 아 정말 그런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요새 느끼는 것중 하나가 기록이 힘은 정말 대단하다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든 기록해놓으면 그 기록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든 그냥 지금 듣는 생각을 막 뱉어보시든 사진을 찍든 영상을 찍든 뭔가 좀 많이 남겨놓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많이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 생각들 틈틈이 적어놓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어제 내가 했던 생각이랑 오늘 내가 했던 생각이 또 달라요 아 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좀 나를 더 알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동기부여를 정말 많이 받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제 영상이에요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 와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저렇게 열정이 넘쳤었구나 내가 정말 그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었구나 제 영상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동기부여 얻으려고 막 다른 사람 영상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야기고 진짜 동기부여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참 그런 게 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동기부여도 받고 나한테서 유료도 받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해가 막 다가와서 새해에는 열심히 또 일기를 써야지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새해부터 하지 마 그냥 오늘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right now right now 그 지난 영상에 이제 어떤 분이 허경영을 외치면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글로 허경영이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뭐 건강해지겠죠 뭐. <웃음> 여자 친구가. 전신 거울을 하나 준다 해가지고전신 거울 씻고 가고 있습니다. Okay. 짜잔 카메라 고친 김에 요조그난 미니생각대로 샀습니다 어. 어. 안녕히 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조심히 주세요이 아, 세팅은? 어. 영롱한데 하, 너무 좋은데요 <웃음> 왠지 백만 갈것 같습니다 느낌이 차에서 카메라를 안 들고 왔네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여러분, 이거 제가 시유에서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시유에만 있는 이 마라탕면. 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제가 집에 전자렌지를 안 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전자렌지를 하나 저한테 줬습니다. 마라밤. 제가 몇 년간 전자렌지 없이 살았었는데 드디어 생겼네요 마라탕면을 맨날 먹고 싶었어도 이게 전자렌지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맛깔나게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아, 맛있네 이게 진짜 마라탕 비싸잖아요 마라탕을 뭔가 싸고 간편하고 빠르게 먹고 싶을 때 3,200원짜리 마라탕면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타임 포트폴리오 이 서비스를 개발하신 대표님이 이제 회사 이름을 어, BTY. better than yesterday 라고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퇴사를 하시고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신건데 이전 직장에서는 영업전략 부서에 있었다고 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간관리를 하는게 어, 개인의 성과로 직결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 서비스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특히 이 시간관리라는 부분은 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말 좀 컨트롤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럴 땐 네스털 데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도 큰 동기부여를 얻었고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라면 이제는 이 회사가 가려는 그런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 회사의 정말 진가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타임 포트 폴리오라는 서비스를 발견하게 됐고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다. 잘 이렇게 디벨롭이 돼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구글 캘린더 소개 영상을 올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댓글에서도 소개해 주신 그 구글 캘린더 덕분에 시간 관리 잘 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구글 캘린더 사용하신다면 꼭이 타임 포트폴리오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캘린더를 이제 연동을 하시면 프로필 설정 부분에서 추천 유튜버 이름을 적는 그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한국타전들 적어주세요 제가 뭐 거기에 제 이름 적힌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떤 분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시는지 그런 데이터를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당연히 개개인의 데이터가 오픈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저의 구독자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근데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제 올해도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와 진짜 2020년 끝이 보이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네,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